안녕하세요 찰나임의 강원장입니다 오늘은 구독과 댓글 이벤트 당첨자를 발표하려고 합니다 예 <웃음> 재미없죠 자 그러면 댓글을 한번 읽어 보도록 할게요 음 여러분들도 아시면 좋을 것 같은 것들 그리고 어, 좀 재미있는 것들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선미씨께서 남겨주신 게 어떤 거였냐면 여드름을 압출하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그 후에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모르겠더라고요 관리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어, 그영상음 담겨 있지 않았죠 그쵸 우리 피디님이 잘랐어요 안 예쁘다고 <웃음> 사실 그 모든 걸다 촬영을 했었는데 거기는 영상이 클리어하지 않다라고 다 잘랐거든요. 그래서 다음에 한번더 여드름을 압출을 하고 어떻게 후관리를 할 건지에 대해서 알려드릴 텐데 아무래도 여드름을 압출하고 난 부위는 오픈이 되어 있잖아요. 그래서 항생제 연고를 쓰는 걸 추천드리거든요. 이 영상에서 설명드렸던 그 톡톡 "라는 크레오신틴 어, 액을 바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. 두 번째, 서충근 씨가 계신데, 서충근 씨가 뭐라고 답글을 남기셨냐면?" 앞 압출하고 술, 담배하면 염증 생길 확률이 높아집니다. 압출하고도 관리가 중요한 리얼 경험이 이렇게 남겨놓으셨거든요. 네, 당연하죠. 그렇죠? 술을 드시면 그 다음 날에 피지 분비량이 증가해요. 그리고 담배 자체가 원래 좀 염증을 많이 일으키는 성분이잖아요. 그래서 당연히 압출을 하고 나면 술, 담배를 하면 아 좋겠죠? 안 하시는 게더 좋겠죠 그죠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었냐면 어 미디움 미디움 이라는 분이 남겨 놓으셨는데요 화이트 헤드나 좁쌀 여드름도 압출을 해야 할까요 라고 남겨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 화이트 헤드 같은 경우는 약간 위치가 피부에서 존재하고 있는 위치가 좀 달라요 그래서 좀 만져 봤을 때 오돌오돌 이런 경우 좀 피부 표면 가까이 올라왔었을 때 그런 거는 압출을 하면 좋을 것 같고 좁쌀 여드름, 여드름 같은 경우에는 이게 농이 잡혀 있냐 아니냐 해서 좀 다르 거든요. 그래서 이게 여드름이냐 아니면 모낭염이냐 라는 그런 차이인 건데요 사실 모낭염은 그냥 둬도 이틀 3일 정도 지나면 좋아지기 때문에 굳이 압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음... 또 어떤 분이 계셨냐면 음... 피디님 혹시 마음에 드는 분 계셨어요? 제가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<웃음> 왜 이렇게 늦어요? <웃음> 에쥬 님께서 남겨주셨어요 피부과 가서 압출받으면 주사를 놔 주는데 이 주사는 안 맞아도 괜찮은가요 주사가 무서워요 라고 남겨주셨는데 주사를 꼭 맞으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주사를 맞으면 그냥 좀 일시적으로 염증을 좀 가라앉혀 주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약간 중요한 일이 있다라고 하면 맞으면 됩니다 저도 지금 코에 바로 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촬영하는 되게 중요한 날인데도 염증 잘안 맞았네요 <웃음> 즉 뭐냐면 꼭 맞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분, 마지막 한 분, 음, 그 가장 먼저 댓글을 남겨주신 분, 오잉, 오이잉, 오이잉, 맞나요? 네,님께서 얼굴의 부위별로 나는 여드름 궁금해요 남겨주셨거든요. 그래서 이 부위별로 나는 여드름 같은 경우 좀 길어요. 그래서 이거는 다음에 여드름에 관련된 거를 좀 만들어서 영상을 만들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. 네. 추첨을 완료했고요. 어디로 받으실지 주소를 보내주시면 저희가 바로 배송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. 그리고 좀 부족한 내용도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다음 영상을 만들 때 도움이 많이 될것 같아요. 네, 오늘은 여기까지고요. 다음에 또 인사드리도록 할게요. 그럼 안녕.